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투자라 하는 것은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해봤지만 완성되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과 실제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택지라든지 아니면 향후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지금 유라택지 같은 경우는 거의 자리를 다 잡았죠. 자리를 다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장사를 할 분들이나 들어가서 어떤 투자 아닌 투자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고요. 사실 이 외에는 장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투자를 했을 때에는 더 이상 실수적 위주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큰 값어치는 없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유타운 사실상 동구 쪽이 그나마 아직까지 가격이 많이 저렴한 곳이고 그리고 재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바람이 불지 않았죠. 지금은 서구, 달 서구, 뭐 남구, 중구 할것 없이 재개발을 했기 때문에 재개발 보상금을 받았는 분들이 크게 많이 뭐 외지로 빠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대부분 상가주택이나 뭐 다가구주택 아니면 아파트 이런 위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전반적으로 동구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성비가 있다. 그리고 동구 자체에 기본적으로 안심 유타운도 결국은 어느 시점에 되면 은뭐 아파트는 분양이 다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유라택지는 완성이 됐지만 아직 구도심이 그렇게 크게 개발이 됐는 게 아니라 구도심 쪽에서도 5일장이 열리고 있고 그리고 안심 유타운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권이 형성되고요. 기본적으로 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은 뭐 안심 뉴타운 자체가 형성이 돼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기본적으로 뭐 안전하게 이 부근 쪽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든 그런 투자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번에도 뭐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게 눈에 확 닿지가 않죠. 그리고 뭐 택시라든지 이런 투자를 해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할줄 알고 그 전부터 또 투자를 해 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택지 자체도 구입을 해서 투자를 합니다. 안심유타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옆에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될 것이고요. 그렇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원룸이나 상가 건물이 들어올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에는 뭐 그렇게 눈에 띄게 뭐 일반인들이 봤을 때막 상권이 형성되지 않을 것 같지만은 건축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택지 안에 또 땅을 구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현재 지금 또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지만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사실 투자를 이쪽으로 하시든 아니면 이쪽으로 하시든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탄장이 있어갖고 예전을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가성비가 있다. 그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한 번씩 이론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직 여기에 뭐 공항 이전 부분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를 생각하시거나 여 자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월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 어떤 이론적인 교수들이 얘기하는 유튜브 저도 마찬가지 봤지만 은 투자로서 현실성이 바로 있지 가 않습니다 우리가 실물을 담당하고 실제 그만큼 많이 다니고 아니면 이론적으로 뭐좌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투자와 실물을 담당하는 투자는 사실상 좀 차이가 있죠 아파트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어, 예상했던 부분들이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기 때문에 뭐그 사람이 맞다, 뭐 실물 담당하는 사람이 맞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 자체가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뭐 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여기 구도심지에 향후 안전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쪽에서 받쳐주고 이쪽에서 받쳐주고.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여기가 어느 정도 규모는 사실 여기에 혁신도시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많지만 은 그래도 혁신도시 자체에서는 배우지가 없습니다. 배우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혁신도시 자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야 지고이어 되고 뭐 제가 예전에 진주혁신도시나 뭐 제주혁신도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혁신도시, 진주혁신도시 실제 다 가봤습니다.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영상을 다 어느정도 촬영을 하고 설명할 자료를 만들었을 건데 뭐저 또한 이런 유튜브를 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안해봤기 때문에 그런 영상은 없는데요. 뭐 예전에 혁신도시 내에 상가 분양하는 거는 제가 뭐 재미삼아 한번 찍어한 영상이 있는데 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단은 제 입장에서 물어보시는 입장의 투자에 사실 가성비로 얘기를 할수 있는 투자라면 일단은 기본적인 유라택시는 상황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눈에 보게 되면 은아 활성화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투자라고 생각해서 더 갈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투자를 아시는 분들은 유라택지가 아니라 차라리 뭐 안전하게 이쪽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안심유타운 쪽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뭐 2년, 3년 정도만 있다 보면 충분히 어느 정도 택지 자체에 형성은 됩니다. 모든 택지가 그렇듯이 뭐 거제도든 뭐 제주도든 제가 움직여 받는 부분 그리고 마찬가지 평택이라든지 주변에 어, 여수라든지 주변에 업자들이 친분이 있는 분들이 부동산이든 건축업자든 다 들어갔다 나오고 얘기를 다 하죠. 그리고 술자리를 하면서도 얘기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인 투자에 대해서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제가 함부로 그런 얘기도 드릴 수가 없었겠죠. 아무튼 투자에 대해서 가성비를 물어보신다면은 그런 부분이 있고 요번에 또 발표됐는 게뭐 사실 이케아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케아가 하나 들어와서 뭐큰 이슈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큰 어떤 형성이 돼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활성화된다면 이케아야 플러스 알파뿐이안 되겠지만은 현재 지금 안심유타운에 그리고 지금 구 도심지에 거의 크게 뭐 이슈가 있는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케아가 안심유타운의 택지지역에 들어온다면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이프라를 가지면서 우도심시와 안심유타운이 서로 상반돼서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뭐 수시로 다니면서 지금 뭐 영상을 항상 제가 찍는 이유가 현재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뭐 어느정도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 자료가 될수 있는 부분 얘기를 드리고 항상 모든 유튜브 는 사실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유튜브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게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은 그런 부분을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유튜브를 너무 전문적으로 돈벌이로 생각하게 되면 은 기본적으로 사실 뭐 돈벌이가 결국은 유튜브 수익이죠. 수익을 가기하기 위해서는 구독자를 만들어야 되고 구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더 좋은 정보가 필요하지만 은 뉴스를 진행해보거나 기사를 했는 분이 아닌 이상은 사실 그런 어떤 유튜브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구독자를 부동산으로 모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 마찬가지 엄청나게 구독자를 모으거나 계속해서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영상들은 한정돼 있죠. 하지만 유튜브가 주 목적이 아니고 다른 업을 하면서 유튜브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분들은 사실 신뢰를 목적으로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욱 더 정확한 정보를 또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정도의 신뢰는 뭐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요새는 자기 어필도 자기가좀 해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저도 뉴스를 매일 보고 뭐 사실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뭐 저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 원해 많기 때문에 뭐, 지적질 아닌 지적을 당하기 전에, 뭐, 제 스스로 노력을 해서 더욱더 명확한 정보를 올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어차피 신문,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기사를 계속 찾아보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 이케아에서 마찬가지, 안심 유타운 쪽으로 해서 들어온다고 뉴스가 나와 있는데, 그런 뉴스를 뭐,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본다면은 안심 유타운 자체나 아니면 부도심지에 투사, 그리고 뭐 사실 여기까지는 저는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래도 고속도로 옆자리는 사실 그렇게 뭐 투자 가치가 그래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어뭐 하지만 고속도로 옆자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쪽에 고물상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완충 녹지 옆쪽으로 보면 준 주거지역이나 삼종 주거지역 뭐 이런 상황에서도 예전에 노후된 동네에서는 고물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가격들이 저렴한 토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제가 불과 한 10년이 넘었지만은 완충 녹지와 준 주거지역 같이 묶여져 있는 부분, 사실 뭐 결국은 땅값이 엄청나게 상승했지만 그때는 80만원, 70만원 예 상상도 할수 없는 금액이죠. 그런데 그쪽에 고물 사고인, 고물상을 하고 있고 개발이 되지 않는 곳은 사람들이 그만큼 투자를 생각을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개발로 인해서 대부분 완충녹주와 준주거지역 3종, 2종까지도 재개발로 해서 동구든, 남구든 중구든 보게 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한다면 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는 거꾸로 지금 입장에서는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다. 그러면 보통 뭐 창고라든지 아니면 뭐 속이며 공장이라든지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기본적인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사실상 이쪽에는 큰 투자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금매물로 저렴하게 7,80만원 100만원에 나왔다 어 그리고 실수요 입장에서 내가 거기서 뭐 어떤 창구 운영, 공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분들이라면 예외가 될수 있겠지만 투자 가치로서는 더 이상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고 결국은 요를 얘기를 한다면 지금 동구에 안심유타운 쪽에 기아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이쪽과 그리고 구도심지는 아직까지 가성비 좋은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사 내용을 한번 뉴스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가성비 부분에 투자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름 기사를 보고 또 이렇게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자체는 예전에 제가 영상을 찍어놨는 건데 지금은 제가 뭐 지나가면서 보지만 은 계속해서 안심유타원 쪽에 택지 쪽에는 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건축은 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뉴스를 한번 들어보시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가구 및 홈퍼니싱 유통기업인 이케아가 대구동구 안심유타운에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심 등 동구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저탄장, 유류 저장소 등으로 인해 그동안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오던 낙후 이미지를 한 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케아 대구점이 들어설 안심유타운은 과거 연탄 공장 직접 지였던 안심열료단지가 탈바꿈한 곳이다. 안심 일대 주민은 깊이 시설인 연탄 공장이 철거된 후 대구 동북권 신행 주거벨트가 들어선다며 큰 기대를 했다. 하지만 2018년 안심 뉴타운이 착공됐지만 실제 준공된 건물이 많지 않아 오랜 기간 허허벌판 상태로 방치돼 있다. 또 전체 199필지 중 150필지만 분양이 완료되는 등 미분양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인근 안심권 아파트까지 미분양의 늪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케아 대구점이 안심뉴타운의 혀를 잡으면 안심뉴타운뿐 아니라 안심지역 전체가 활성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주민 정모씨는 주민들 사이에 안심뉴타운을 두고 걱정이 컸다. 넓은 부지에 조성되는 것이라곤 분양도 잘 안되는 아파트밖에 안보였기 때문이라며 이케아가 들어선다니 드디어 안심뉴타운이 활기를 찾을 것 같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기대감은 벌써부터 현실화하고 있다. 대구도시공사에 따르면 며칠 전부터 이케아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나돌면서 28일 상업용지 두필지와 준주거용지 두필지가 추가계약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심뉴타운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호씨는 이케아가 들어선다고 해도 주말엔 이용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처음엔 의아한 부분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케아가 일종의 관광지처럼 돼있다 보니 주변 상권도 함께 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들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것 같다고 했다. 대구시는 이케아 대구점이 들어서면 1,400여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연간 220만 명 이상 방문객 유입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케아는 이번 투자 협약에서 대구 경북 지역 조달 가능 제품이나 외부 용역도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지역 상생에도 협력 필요했다. 반면 일각에선 이케아 입점으로 대규모 인파가 물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병목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모 씨는 동부산까지 1시간 30분을 소요해 이케아에 가지 않아도 된다니 당연히 환영한다. 하지만 혁신도시의 코스트코가 들어선 뒤 경북 영천 하양 등에서도 사람이 몰리면서 교통이 불편해진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안심뉴타운 인근 도로는 많이 좁다 인파가 몰리면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